아버지의 거실이 사람 아버지, 천기 13년, 원단 1월 1일, 하나님의 날, 천부모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성탄, 왕권 주위식에 기념일, 기념일에는 아버지 날이 되어야 그니다 벌써 아버지께서 승리적으로성하신1년 십 년이 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승리적 수통 동에서 아버지께서 장식에서 바라시 원하신다. 아셨다. 그 소위 기대 통일된 가인와 아벨의 모습을 아버지 설정하시고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은 아들들을 임명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때에 시험을 이한학자 마지막 책임을 해야됐었던 질문을 당주시옵그 선택으로 일국 지상 전국이 알리 오거나 아니면 고난을 하면서 결정하는 그런 순간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혈통과 핏줄이 가요함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인도로서 역사상의 상상도 할수 없는 고통스러운 비참한 천주적 안심의 타락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설명도 못하는 설명도 할수 없는 심한과 고통 가운데 손녀 이끌어 가시고 당식에서 세우신 가요와 아벨한큰 발자국, 큰 발자국만 감개하시고, 그 엄청난 천국력, 타락, 배신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까지 삭제되고, 아버지의 모든 영리 신성부로 되고 있을 때니 아버지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핏줄과 삼대와 권 또. 가인화벨, 가이나벌, 가인화벨의 통일된 모습을, 성리를 재충발하시면서, 누구를 쏟아시는, 쏟드시는그 가슴으로, 저희들을 붙잡고, 급은 숲, 광야, 펜실베니아, 좋은 지방으로, 7년 내전, 초생기에,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천일국을 알게 할수 있는 아버지. 준비 중으로 안될 수 있는 시간을 하셨습니 저희들이 그때의 혼란 가운데 한학자 마벌론의 음녀의 폐신의 역사를 보냈 아버지의 천상종도 수정하고 말씀도 수정하고 거짓된 내용들도 밝니고 아버지의 체림주 그리스도 성도 부인 부정하고 아버지의 핏줄도 부정으이다 본인이 당신을 구원했다고 하는 놀라운 거짓말을 들 세계적으로 받으고하다 2020까지 세계가 자기한테 올 거라고 거짓 얘기도 하면서 그청주적 실패 앞에서 만약에 당신의 3대왕권과 가이모아벨이 용기 없었었으요 얼마나 큰 실패와 실수였을까? 하고 생각.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진 내용들을 조금 참으라고, 그냥 거기에서 지키라고 아버지의. 모든 법정만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신성보도 하는 것을 참으라고 하는 거짓된 내용들, 거짓된 사기 내용들. 아버지께서 저희들한테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한테 용기를 부어주셨고 사탄과 완전 분립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감사드립니다 큰 승리적인 내용으로서 아버지 두 아들이 아무것도 없는 기반을 깊은 숲 광야에 들어가서 온세계7 친일국 백성들이 거짓된 전에 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거품, 이해할 수 없는, 백성들께서, 깊은 숲에, 공과 사슴과 자연과, 함께, 천일국과, 영광의 연사를 불고 아버지의 전통 그 깊은 숲에 붙잡고 어두운 밤과 모든 생애가 아버지께서 임하시길할만 아들을 욕하고 모독하고 있을 때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의 놀라운 성령 역사로 저희들을 위로 해주셨고 저희들의 가연들을 뭉쳐주셨고 남대가 이 넓은 세상에 한 곳이라도 당신을 지키면서 아버지의 전통을 이어져 나가시는 아버지의,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시다면니다그 역사 가운데 천천히 한명한명 한명 가정이 있게 되게 되 바닥자바가 눈에 는날 놀라운 천유적 타락이 얼마나, 그나큰 역사적인 사건과 실패이것 알게 되니다 침묵을 빼고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카메라를 보고 채면서 진실을 터뜨을때 아버지께서 함께, 함께 하시고 그먼나들에 있는 천국 백성들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께서 주신 사랑으로 그 덫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내용으로서 가정사기 양면에 타락되고 타락되고 있는 타락된 문화 문명권뿐만 아니라 타락 사고 있는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불 굴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를 하셨으니 깨끗한 마음만 아니라 깨끗한 사람. 또 깨끗한 아버지의 핏줄로 이곳. 정평 청평, 복귀된 정평다 다시 찾기 때문 <웃음> 세계 차원을 넘어서 전류력 타락으로 말면 안시하는 비참한 실패의 역사 전세계로. 심판의 길로 가게 만들고 자기의 거짓 성포들과 예언들과 완전히 반대로 세계가 자기한테 경멸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전생과가 아버지께서 3대 왕권을 통하면서 다이노아벨을 통하면서 예언하셨던 세계 심판이 오게 되서 안씨 어머니의 거짓 예언과 거짓 <웃음> 완전히 세계 앞에 드러나드리고본이 <웃음> 육체적으로 눈이 먼 것만 아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것이. 사탄과 하나 됐다는 것이. 세계 앞에.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응. 1년이 천년 공격 중, 해해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 가주시고, 펜실베니아의 많은 기반을 담게 만들어 주셨고, 철창 축제도 승리적으로 진행하게 하락하셨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크리스마스 외국자들이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재발견 하고 당신을 지인들이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우리 눈앞에 드러나게 살고, 우리의 제일 불법했던 남쪽 지방 침례교와 개신교가 제일 센 기반이 이 남쪽 지방 뚫릴 수 없었던 통일교의 역사. 앞서서 아버지의 성령 역사로서 이제는 텍사스와 테네시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넓혀주시옵소서 이런 지방들에 뚫릴 수 없는 어떤 이런 지방들에 이렇게 환영을 받고 시민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커뮤니티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봤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추고와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저희들 인도 해주시고 아버지 선고스고죄송스고 회개를 하면서 <웃음> 아버지를 자습니다총당에 <다시 웃음> 모시고 일사합다 7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라스베이거스에 찾아가 있었고 미국 왕 세계의 왕 자리에 앉을 수 있는 트럼프도 음. 찾아주셨다 음. 4년 동안의 아버지의 삼례권과 칼만을 트럼프 대통령 위에서 많은 혜택, 미크론, 마크로가 세계를 바꾸고 바꾸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체류 헌법 적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환경로 만들어 주시오. 그런 내용들을 통하면서 전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2018년에 전 대통령이 두려움과 어두움에 빠져가지고 편관에 나오야되오안나안 되는 상황에서 세계 대통령 자리를 이런 위험한 강타의 자들한테 넘기면서. 전국 미로 외국자들과 총리 소유자들과 마이카들과 아벨권에 있는 기업교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인류 행사에 워시던 DC에서 모이고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후계자 삼성전자, 내진자, 일령왕과 삼대왕권과 갈고함을 모시고, 다 함께 모든 나라를 대표하면서, 워션리시에 가서, 뜨거운 천양만 기도를 수백만 명이랑 함께 올리면서, 그 역사적인 날에, 세계에 일로 높은 전상 재단 위협 올라가려고 미크로 마크로와 완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능을 위하여 지상 천국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아브라함이사을 천안 위에 올라가라 했을 때 순종한 마음으로 올라갔던 올라간 그런 마음으로 미크로와 마크로와. 전 세계를 대표하고 일선에 그들이 단상 위에 최전 위에 올라가고 그 역사적인 순간에 온 사탄권이 애국자들의 열정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자기의 원망망 망낸 내용들을 편의로 말이다. Amazing g 노래로 부르고 God Bless America로 부르고 아버지는 찬양하면서그 재단의 오늘날 사우디 아버지 사탄권에 있는 모든 작은 사탄보다 큰 사탄들까지 완전히 떨리게 되고 자기들의 파워가 무너지면 없을 느끼면서 그 후에 일리애국자들을 장화하고 대학사을 준비하는,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어로미우를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문화와 세계적 자유를 없애려고 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사탄들의 내용들 앞에. 아버지의 놀라운 미크로와 마크로의 승리가 남아 있습니다. 자타이가 착해야 할다그 놀라운 기으로서 아버지께서 펜션을 외는 만 아니라 백사성까지 섭리를 넓혀주시고 텍사스 주변 완전히 이 사람의 일선에 쓰게 하셨고 텍사스 마이너이드 테네시 전평까지 다시 자리해주시고 이 땅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불길과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께서 기독교를 복귀하시고자 하는 사랑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신 은혜의 은총 앞에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어 한국 청평 타락된 청평성산과 타락산 타락된 산과 더 높은 더 산들과 환경들이 아름다운 기원의 생물이 흐르는 새예루살의 땅에 을허라하시고이 땅에서 기척 시대를 통, 통하여 준비한 인물들을 보내주시고, 봉사로 이 청평성산을 아름답게 꾸미고, 참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참부모님께서 이곳에 항상 삼고 하시고 계시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시. 땅을 딱, 아버지께서 에덴 동산에 아람 해와와 함께 걸으시고 함께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평 정평, 독기된 종평 성산에 아버지께서 아들 딸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무 가지들을 자르고 나무들을 치우고 아버지의 백성들과 병원 경찰 훈련할 수 있는 장들로 세워주시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애국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려주시고 그들이 저희들과 함께 친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관계들도 맺어주시고 밑에부터 엘리트들까지 아버지께서 그 인연들을 맺어주시고 우리 아버가 한 번도 들릴수 없었던 테네시 지방에 이렇게 놀라운 기반을 닦아주신 것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 감사드립니다. 이런 세계적인 심판이 나데 베타 기독교, 약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세계가 안면하고 있어그 환경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반 교회들이 이 사탄적인 내용들을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만 보고 누구가 용기를 갖고 이 사탄, 정치 사탄주의 내용을 싸워있느냐? 라고 봤을 때, 아버지의 아들, 딸들, 아버지의 백성들, 아버지의 권력권에 있는 경제 자매들, 즉, 아버지의 3대 왕권과 탈과 아들과 그리고 종교 관광비들 밖에 이 정치 사탄주의 내용들을 맞서고 좌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철창축제 통하면서 아버지의 흥놈 감옥의 고통의 역사를 대해서 배우고 대국자들이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세계적인 목적으로 검산주의와 사탄주의를 써하셨던 사실을 배우면서 아들들은 완전히 세계 언론 뉴스맥스와 세계 언론에 아버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도 허락 하시고 세계가 다시 한번 아버님의 이름을 다시 듣고 보고 아버지의 혈통과 빗줄과 왕권과 승리적가 강요하던 아들들의 모습과 아버지 권하고 있는 종족 왕과 왕비들이 아버지의 전통과 아버지의 성원들 바르시고 원하셨던 내용들을 추구하고 천해국을 안착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 기독교인들과 우리는 제일 많이 배워받는 침례교이든 개신교이든 강례교의 등 원리를 배우면서 40일 성배 정별와 3일 행사를 통하면서 축복가정이 되어 종족왕과 왕비들 아버지의 모시는 그런 놀라운 전도의 역사로 하나가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시니다 이런 할렐루야의 역사를 통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우 마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께서 종하셨던 기독교인들이 준비된 인물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아들딸들이 제일은 예수님 모엇수 있는. 그러 놀라운 역사를 하라 가셨사감사도감사로운 나이다. 이런 세계적인 심판과 위기가 사람들이 나라들이 철창왕국의 내용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이자리에니연은인의 자리에 써야 되는지 p get 고고 get u 법의 가치와 전창 e 국의 사실이 얼마나 세계한테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 드려옵나이다. 과거에서 개신교인들과 있는 심리가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한 쓸데로 말해도 거절당하고 욕을 던지면서. 저희들은 완전히 이단으로 지급했는데 이제는 이 내용들을 통하면서, 이런 세계심판의 처리서, 그 내용을 완전히 180도를 토요하게, 이제는 우리 당신을 모르겠 바레스인들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회개하면서 당신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의 능력 아닌 도저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새생명들이 부활되고 저희들이, 감사와 영광을 얼릴 수밖에 없는 내 영웅도 영라인아. 버지 정평성산에 <웃음> 아버지야 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들 딸들이 더 강해지고 부부들이 더 강해지고 애들이 더 강해지고 손자들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목자들도 힘들게 되고 철창사격장들과 절창 도장들과 이런 내용들 와 함께 말씀 공부를 하면서 영육 몸과 마음에 있는 내용들이 강화되면서 당신의 문화 문명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매일매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면서 주민들이 딱 이런 딱데 가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환영하고, 청평의 발전 내용들을 보고 싶은 그런 관심을 갖고 찾아오면서, 이곳 청평당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모르만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다 진행하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이 장생 장성기 기반을 닦는 일을 하 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당신과 함께 천혜국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제에 없어서 아버지 감사 또 감사 완전히 천일국 백성들이 실패된 모습을 십년후에 저희들이 아버지와 함께 독기는 청평 기반비에 쓰고 기독교에 향해 천일국에 향해 나누고 있사옵니다. 감사 또 감사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노동이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피와 땀만 눈물의 노걸어가지 않으셨으면 저희들이 완전히 지옥에 살면서 사탄과 하나였던 모습으로 거짓 내용과 세계를 그는 사람들이 완전히 180도 반대에게 가고, 가기에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창부만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연계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모든 역사와 기독교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알고 하나님의 왕국의 향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재부활, 재창조, 재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대사입니다. 아버지 절대로 저희들의 능력으로 결정되지 니냐 아버지의 은혜 은총 은사와 아버지의 폐수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가득차있는 가득 하늘 아래 아름다운 공기를 마시고 약수까지 매 마시고, 아버지 에덴 동산 정원을 정리할 수 있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온 세계가 와서 아버지의 사랑과 미와 선하심과 영광을 느낄 수 있는 청평성산 훈련장과 훈련장에 몸을수 있어 진심 아버지 감사합 저희들을 항상 자연에 훈련시키시오. 아마존, 정글, 알라스카. 항상 어려운 자연을 선택하시오. 그 어려움들 가운데 저희들을 성숙하게 성수, 만들시오. 성장, 자연과 함께 훈련하면서 몸마음 발전도 되고, 자연을 더 사랑하게 되는 주인의 지를 입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천유, 성대원권과, 그리스도의사대원 u n d a y m o r 가 i n 아벨 승리된 s t o 아벨 n 리스 g 가 a 의 m a Abe, Sweden, Kaima Abe. Christo Kanang, Israel, Sweden. k 아버지의 빛나는 완성된 사회기념으로 사회삼대왕권이 아버지의 천일국 종교왕과 왕비들과 함께 미크로 코스모스와 마크로 코스모스 기독교와 함께 세계를 보호하고 있고 이 코로나 사기 내용들과 이 자파 내용들의 사기를 폭로하고 <웃음> 미크로와 마크로가 재단과 단상을 이어나갔어 이제는 그 파워를 쓰시 <웃음> 아버지의 성령 역사로 이 세계 심판이 덜 심해지죠. 더 많은 사람들이 <웃음> 당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확대되면서 전의국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전의국 종족 왕과 왕비들이 박대되고 온 기독교가 약한 기독교의 모습을 알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는 철창왕들 철창왕비들의 기독교의 모습이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탄의 왕국들과 사탄의 파워가 우리 눈앞에서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문에 무너지고 있어. 그치. 아버지의 왕국이 하루빨리 더 빨리 올수 있는 기본을 많고계시는 것을 아버지 알면서 당신께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안성관이하고함하아버지의 왕국이 사탄이 사탄이가 아무리 하 아버지의 왕국세를 아버지 저희들 그러한 깊은 마음을 청평 성사를 주시 않고 기독교를 제국에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철창 왕국의 철창 왕과 왕입니 평화는 경천 실천 하나님 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갖춰줄수 줄수 있는 그러한 절진되게 하나가 신, 그 전도의 역사 통하면서 주들이 천의후 헌법을 추구하고 그 영적 문화 문명권이진실도로 법에 인날수도록 미국을 다시 복귀하고 세계를 다시 보호할 수있는니 장성기 노종대교 허락하여 주시옵소어당식께서 7.3월 8.8장도 하면서 생사 고민을 넘어시면서 승리하시고 저희들이 죽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과 빈 밥과 모력과 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전대의 용사들, 대게 하라가야 출시 없어서. 정평성산. 정, 정산. 거기에서이 그 넓은 아름다운 칠레키 호수들과 서운들 뿐이지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아하십니 아들, 딸들과 함께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비가 오면서 진흙 또 황토로 아버지 준비하시고 그 황토가 아름다운 도자기내 연결되면서 질그릇을 끼트리는 철창 왕들과 왕비들이 여기서 태연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 영육 세계들이 하나 되서 영육 협회도 세워주시고 세계 중심도 세워주시고 세계에 의해서 미국이 일선이 되고 미국이 책임할 수 있는 기반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만나고 다시 발견하고 아버지를그리스도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사옵 아버지 저희들이 기쁜 마음으로 매매 희망찬 마음으로 전도회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면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리고 있어요 아버지 그 정성 내용들이 불러가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 불러간 것을 드시고 그 부족한 모습을 승리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성산 정통성산에 나오고 있는 이 전유 헌법과 전유 문화문명권의 진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모든 칠국 종족, 왕과 음비들의 이름들 합쳐서 3대 왕권 이후로 공 아. 아, 아 진짜 진짜...